고고고! <웃음> 큰 났다. 아이고! 아이고 신입사원이 이렇게... 누죠 기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야 회사다... 아, 회사야, 회사, 뭐야? 회사, 설마 신입사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민호 형이 또 회사 생활을 해봤나? 민호 형이? 아이고 신입사원이 이렇게... 어휴 늦어 이게 아, 죄송, 아이고 아 일로에 신사 어아아아 신입사원 잠시만요 신입사 아니실 것 같은데 아, 우리 입장이 지금 신입사원 신 신입상. 죄송합니다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어요 일로에 신입사원 좋아요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어요 우리 저기 소개할게요 저 우리 네? 김지민 과장이고 네. 과장님 아 과장님이세요? 그좀 남자한테 상처가 있어요 그런 얘기 왜 하세요. 남자를 돌같이 보니까 어, 나는 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저기 어, 우리 대리님은. 네, 예, 저팀장이 아, 팀장 아, 팀 팀장, 네. 어, 팀장 됐어요? 네팀장 네, 예, 예, 예. 아, 우리 팀장님은 네, 네. 회사가 힘들고 회사가 기울었을 때 몸으로 바쳤어요. 예. 회사가 되게 힘들어서 기울었는데 이걸 받쳐가지고 맞습니다. 네. 우리 저기 이분이 바로 이제 팀장님이신데. 네. 예. 아니 대리입니다. 내리어, 내리어. 팀장님. 네, 네, 제 대리입니다. 대리님 대리입니다. 인사 이동이 자주 있어가지고 인사 이동 이각어이정도면 신고식 치고 잘한 네, 네, 네. 거예요. 하기에 우리 대리님께서 자리 좀. 예 아죠 아, 회사를 네? 제가 먼저 그죠 부장님 예, 어, 예. 어떤지 자다본거 음. 아닌가요? 더 있나요? 아요 근데 요, 요런 거 우리가 또 아, 봐야 되니까. 아 음, 예, 예. 어, 봐야지. 자 여기가 이제 탕비. 네? 아 탕비. 어 탕비 씨의 네. 그런 거고. 이거, 유진도, 이게, 신입사원 이런 거 타고 막 이러나요? 아, 내가 탔는데, 네. 뭐, 같이 하면 돼, 같이 하면 같이. 네. 내가 할게, 내가. 내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내가 외우, 외우, 외우고, 외우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해? 제가 이제, 8호, 8호. 예. 사실, 8, 3인데, 아, 그, 어. 저희, 사람들 없는 데서, 말놓게 말, 말. <웃음> <웃음> 나보다 동생이잖아. 나, 예. 네. <웃음> 기용이 <웃음> <피움이> 뭘까요 <몰카야> 뭐야 <웃음> 아 상황을 만들었어 어 벌써 기선제압을 하네 어 기선제압을 해자 대리님 일단 저기 자리부터 좀 예, 예, 자리부터 요기 복사기고요 예. 잘안 되면 때리면 아 돼요.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음, 음. 음. 아자 의자를 아무리 걸어도 걸 수가 없는데 이게 아이아일해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의자가 왜 이래. <웃음> 갑자기 신입사원이 뽑혀가지고 급한 대로 네? 준비를 했어요 제가 순식간에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저는 안 찍기 큰 걸로 알고, 저안 찍기 큰 걸로 알고 예예 아죄송합 근데 안 찍기가 네. 있나 네. 아니 근데 부장님 안찍으 거랑 비슷해요 예 <웃음> 죄송합니다 자, 자 일하시 잠깐만, 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우리 신입사원도 왔는데 네. 커피 타임업을 하고 하신 다 아, 저쪽까지 네. 네. 태 네. 말랐어요, 네. 태양집 네. 타이밍 아유, 아유, 아유 제가 제가 아유 제가, 제가 주문 받아야 돼 주문 주문 받고 아, 네. 아 회사에서 이제 커피 아, 아, 아 우리 뭐 국주 씨또 레이디 버스 하니까 커피 두개 프림 두개저단 음? 거실에 설탕 빼주세요 어. 오케이 커피 두개 프림 두개 저는 그 더치 블랙 커피에다가 그뭐 고명도 띄워주시나 뭐 이런 거네 이쪽 과장 네. 고명 김 과장 부장님? 아, 예, 아, 저는 그... 뚜둥에다가 뜨거운 컵두개좀 받쳐가지고 음. 예, 두 개로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예, 예. 민호 씨 들었죠? 네? 아, 저는, 저는 아바 아니요 저는, 저는 디카페인 아바라. 믹스에 아, 네. 얼음 두개띄워가지고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직접 아. 탄다고 하... 아니 아까 하신다 네. 그래서 주문만... 아... 주문만. 네. 아. 어? 아우 더럽게 까다롭네 아우 아예좀뭐뭐 뭐 하기 싫은거 같은데? 아아니다 아, 배달 만족 시킬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직 멀었나? 예, 네. 뭐 아유 예. 아, 됐습니다 예, 네. 네, 빨리 아, 좀어 좀 좀. 아. 아! 뭐야? 어? 일부러 커피 침을 뱉은거야? 어우 짜 어. 어떻게 어떻게? 야 이거 어떻게 이 상황 어떻게? 아니 그거 진짠가봐 요즘 막 상사 싫다고 밉다고막 침뱉고 이렇다는데 진짠가봐. 그래도 저거 우리과 어. 부장님과 부장님. 부장님 과 그럼 괜찮아. 부장님 과 네? 바쁘셔가지고. 자 커피 나왔습니다. 음. 아 커피 나왔네. 아유 커피 나왔네요. 예. 네. 커피 둘, 네. 프림 둘. 네. 어. 디카페인. 저는 블랙 커피. 네 맞습니다. 아, 네. 디카페인. <웃음> 루아 커피. 음. 아, 고양이 좀, 아, 고양이를 못 구해가지고 일단 드시면 아, 네. 네 다음에 고양이 한 마리 잡아오겠습니다. <웃음> 근데 전에 지금 소금 들어가 있잖아. 아 뭐야? 어떻게? 아, 아, 어떻게? 소금 넣니? 어 뭐야? 어? 왜? 소금 넣니? 어 이게 소금이었어요? 어 이거 진짜 어. 뭐야? 어. 우와. 아. 아, 제, 죄송합니다. 이거 소. 이거 벌칙이야, 뭐야? 아나 이거 설탕인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나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 좀... 먹어봐, 진짜.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으악! 우와. <웃음> 맛있다. 너무 어색하네. <웃음> 아, <주>, 드셔보십시오 <웃음> 우와, <웃음> 맛있다. 맛있다. <웃음> 이렇게 타야 다음에 안 시키는 거야. 여태까지 계속 탔어, 이렇게? 김장, 엄마가 김장. <웃음> <웃음> 이렇게 와, 이렇게 타고 야, 안 먹쳐봐. 나중에 나한테, 나한테 이제 이런 심부름안 시킨다고. 아, 물, 물 없어? 아! 어. 아. <웃음> 너, 너 아주 대바하셨구나 <웃음> <웃음> 이제 각자 음료수, 각자 커피는 각자 탑시다. 이게 시키니까 베사이자 이게 신입이라고 시키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 <웃음> 야.